목소 캠프에서 여성 세 분이서 지금 수습을 하고 계시는데요. 지금 밖에는 창문, 창문, 이 창문은 구백과 이0백 창문을 넣고 지금 밖에서 피스를 좀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아트월 아트월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걸 치수를 음, 재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. 자 안쪽에서는 지금 계단인데요. 계단을 벽체에다 고정하고 있습니다. 벽체다가 그래서 OSB를 자재로 써가지고 벽체에다가 음, 계단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.